사실 상경결 경과도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빨리 퇴사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착각이었죠.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지식이 아니라요. 직접 대면에서 부딪히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이고 14f의 돈슐랭이랑 코너의 김밥이란 이름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어, 어릴 때는 당연히 경제 경영 뭐 이런 거 몰랐죠 대학와서 알게 됐어요 대학와서 이제 상경계열을 갔는데 상경계열에 이제 경제학 수업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상경계열 경과도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아, 환경계열이 돈과 관련된 곳이니까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복학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재무론 수업을 처음 들었어요. 아,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붙여가면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됐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해외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것보다 학교에서 나와서 더 경제와 경영 분야에 훨씬 더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모든 공부는 시험을 안 쳐야 재밌거든요 사회생활에서 이것이 이거 이제 시험 친다고 해가지고 저를 테스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사실 저는 돈이 제 1순위였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는 모르겠는데 저는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을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 돈 때문이었어요 <웃음> 당시 제가 합격한 곳 중에서는 가장 연봉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고요 이제 이때 뭘 했었냐면은 이제 나라의 경제적 보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의 연봉을 쪼갠다 이 잡쉐어링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신입사원 연봉을 깎은 때였어요 그래서 공기업하고 은행들이 이제 신입사원 초봉들이 다 깎였는데 이게 어느정도 깎였냐면은 25%가 깎였습니다 이게 말이 25%죠 초봉 4,000대면 3,000대가 되는 거예요 이 연봉이 삭감되는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깎아가지고 이제 그 삭감한 연봉을 이제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선배는 저보다 25%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빨리 퇴사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은행에서 일한는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뭐 힘든 부분도 있긴 했었 지만은뭐 나름대로 거의 불만은 크게 불만은 없었고요 하지만 다른 쪽 증권사나 이제 보험사 백오피스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꺾고 돈 때문에 은행을 간 거였는데, 여기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또그 당시에는 제가 이직을 하면은 그냥 좀 마냥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방황을 하던 시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직장에서 한 군데를 오래 못 다니셨고, 아음에 많이 쉬시기도 했었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버지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죠 그리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은행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면접을 보려면 연차나 반차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은행을 다니던 당시에는요 분위기가 반차라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휴가를 내려면 한달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은행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바빠요 제가 그 당시에 7시에 출근을 해서 빠르면 은 저녁 8시, 늦으면 10시,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외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를 낼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은 퇴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기업은행 들어왔으니까 다른 데를 못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면접을 가면 은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왜그 그 좋은 곳을 그만두고 여기로 오시려 하세요? 나한테는 그렇게 기업은행이 좋은 직장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연봉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이 삭감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연봉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합격을 한 이후에 돈 얘기를 하는 건 오케이지만 면접에서 돈 얘기를 할순 없어요. 이걸 좋게 보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퇴사를 한 가장 큰 이유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그럼 면접관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는 금방 그만두고 나갈 것 같은데 적응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부터 편견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취업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는최성 면접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대 초반때였어요 퇴사하고 1년까지는 그렇게 고직 활동하면서 잘 올라갔지만 1년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커리어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취업 공백이 1년 이상 생겼기 때문에 그쪽이 나를 뽑아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기 때 이제 그런 취업을 위해 애쓰던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이제 늦게 졸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제가 처음 금융권에 들어갈 때보다 스펙이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공백이 있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집착을 할수록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라고 생각해서 완전 포기하고 그때 보험 영업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든 생각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이미 커리어는 망가져서 회생불가에 이른 상황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몸을 쓰는 일은 또잘 못해요. 노가다도 해봤지만 사실 노가다는 저하고 잘안 맞았고요. 그렇다고 기술을 배우기도 늦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워서 좀 늦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뭘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보험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은행에서도 보험이나 금융 상품 많이 팔고 취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해본 분야가 아니고 내가 해본 분야이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지식이 아니라요. 직접 대면에서 부딪히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계획을 따내려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설득될 수 있느냐. 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이제 이걸 제이잘 설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영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뭣도 모르고, 뻘뻘뻘 돌아다닐 때는, 그때 만나 어르신분들이 젊은애가 이렇게 돌아다니까, 아유, 고생한다. 이러면서 음료수도 싸주고,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잘 벌었냐, 사실 못 벌었죠. 은행 때보다 오히려 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냥 그저 이제 생활만 생활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미 커리어는 꼬인 상황이었지만은 점점 더 꼬여가, 꼬여가고 망해가고 있었던 게 당시 의 상황이었던 거죠. 밤이 잠이 안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보험영업 하기 전에 세무사를 준비한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세무사를 준비하려면 이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격증 공부니까 저는 근데 그 돈이 없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보험영업이었고요 보험영업도 안 풀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죠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세무사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때였어요 세무사는 일단 1, 2차 시험을 모두 패스해야 이제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2차는 1차를 패스하고 나서 딱두번 정도만 기회가 주어져요 그 사이클로 치면요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 걸려요 30대 초반의 나이 2, 3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한다는 거뭐집 안에 돈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근데 집 안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일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험 영업일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초고를 다 완성했는데 완성한 시점에서 출판사업을 동아일보가 접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느정도로 바빴냐면 상 치르면서 낮에는 조문객들 이제 뭐 인사드리고 하면서 새벽에는 원고 보면서 장례식장에서 교정작을 냈어요 최소 10만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이거 몇회못 가겠네 싶었어요